여러분 안녕 허니조예요 제가 오늘 보라색을 좋아하는 보라님과 함께 같이 처음으로 방탈출을 하는 거예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보라색을 좋아하는 보라예요 오늘 보라가 허니조님을 만나서 그런지 방탈출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방탈출을 할줄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문을 열었거든요 제가 거실에서 살짝 잠들었는데제 방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 문을 열어봤거든요 나가려고 안 열려 소름 나 진짜 처음으로 문 안열려 그래서 보니까 똑똑 누구 없어요 이렇게 그냥 장난말로 했거든요? 잠깐만요. 러분 시작 뭐 이런 소리 들렸어 나가 보면 어? 이쪽 대가하지문 열렸다 어, 어, 진짜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그쵸? 일단 쪽지를 읽거 쪽지요 내가 너한테 이글 일단 내가 피고 너한테 쪽지 <웃음> 오기로 <웃음> <길어. 웃음> 뭐, 안녕, 뭐, 너희는 방탈출을 해야 해. 단서를 아, 찾아서 탈출하도록. 응. 마지막 단서에 숫자가 있어. 그걸 문 앞에서 외치도록. 그럼 안녕. 아차차, 쉽지는 않을걸? 잘해봐. 어, 이거 쉽다고 했는데. <웃음> 안녕. 뭐지? 소름 <뭐지>? 끼치 <웃음> 일단 주의가 있어요. 주의사항 읽어볼게요. <웃음> 소리 지르지 마셈.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자, 힌트는 만화, <웃음> 바나나인데요. 어, 이거 제목 아닙니다. 바나나 제목 아니에요. 힌트입니다. 일단 바나나를 생각해보자. 바나나. 음, 바나나 미니언즈 아니야? 바나나 미니언즈. 어 죄다 미니언즈. 미니언즈? 어왜 쭉쭉 안 돼? 저 봐봐. 아니 부서질 것 같다 분명히. 저 있어? 어 내가 읽어볼게. 소스. 내 친구는 누? 네. 노랑. 아 그거 뭐야? 오 노랑이. 일단 한 친트. 노랑 이거 또 있어? 노랑 노랑 피카츄 아니야? 아니 잘 생각해봐자 금만 일단 여기서 뭐 찾아보자 근데 피카츄 말고 다른 것도 생각해봐 요 이렇게 찾아보자 오리! 오리, 오리 없어 아 이거 펭귄인 게아 아닌데 이거 도너있아 이거 뭐지? 일단 다른 걸 찾아보자 나알것 같은데? 피카츄가 피카츄 진짜 아니야? 내가 오늘 뽑은 인형인데 그게 사라졌어 오늘 바로 잃어버렸거든 아이 진짜 오내 발걸아 어. 어 아니야 잠깐만 헐 대박 피카츄 사왔어! 야 내가 운음 좋네 내가 발 차가지고 거기 좀 보수 어. 옷걸이 밑에 어, 어, 괜찮아? 어. 옷걸이 밑에 피카츄를 발견했어. 비켜봐. 아무것도 없어. 아 지퍼 없어. 아 지퍼가 있네. 어 속도 발견 어 내가 초성키즈 끼욱끼욱 쌍격 쌍격 쌍격 쌍어 이거 내가 맨날 말하는 끼어 끼 아니야? 쭉쭉. 뀨뀨. Uh, 잠깐만. 불펜아이거 이거 아까운데. 잠깐만. 잘 볼펜하게 있다. 볼까요? 쌍기억 쌍기억. 끼? 소리 아닐까요, 여러분? 소리. 이뀨뀨 맞는데? 봐봐. 여기 뀨뀨밖에못어서뀨뀨 말고 다른 거해 봐. 동물 소리일 수도 있어. 깨끗이, 그러니까, 어? 깨끗. 어, 아니, 말고 깨끗이 없다고 했잖아. 이거 진짜 깨끗 아니야? 꿀꿀. 대박 꿀꿀. 잠깐만 꿀꿀. 나 돼지 지곱통이 막혔네요. 그건 바로 무엇이 막혔을까요? 종이가 막혔군요. 아이씨쪽이거아이고지혔 예! 내가이거 볼래 나를 이거 무슨 쪽지가... 이... 이재지적금통에 있습니다. 내리입니다. 어딨어? 얘, 이재지적금통에 있었습니다. 너가 범인이었어. 야, 뜰라... 땅따따따, 비밀! 룰루랄라 룰랄라 그, 이거 그 마인크래프트 도티장자에서 공룡이 막 룰루랄라 이거 하는거 아니에요? 룰루랄라 이거 어 룰루랄라. 진짜 룰루랄라요 룰루랄라 이거 까어 이거 완전 어려운데 잠깐만 룰루랄라 놀러가는 뜻이고 뭔가 신난 뜻? 그런거 아니야어알 이렇게 다이 핑크색 가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룰루랄라 이거 아니야? 일단 이게 왠지 순수한데 아니야 여러분 좀 있다가 여기 한번만 열어볼려요 지금은 방탈출이라고요 신중해야죠 음. 여러분 소풍 갈때눌루랄라 잠깐만 소풍 갈때 소풍 갈 때라고 했죠 저 방금? 아이 그럼 이거잖아 아니 그거 아니라고 그래 돗자리 돗자리 돗자리 대박! 소리야 소리쳤어. 너 이거 볼게. 내가 해는안 돼. 기둥 기뚱 펭귄 기뚱얘거 아니야? 열어봐. 야 이거 젠이야. 맞는 거야? 야 벌써 나 진짜. 진짜. 야. <웃음> 야 이거 진짜 완전. <웃음> 나 이거 엄청 잘 만들었다. 이거 이거 거의 저희 아빠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 얌얌 얌얌 보세요. 냠냠. 냠냠 장난감 먹을 걸 수도 있어 이거 아니? 냠냠 아니 이런 거 봐봐 저희가 싱크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싱크대가 어딨어? 어딨잖아 다섯 없어 냠냠 아나 근데 저 꼬꼬꼬 먹고 <웃음> 싶어 <웃음> <웃음> 야 뭐야 <웃음> 야, 잠깐만 내가 꼬깔 까봐 드렸는데 어 이게 여기 뭐지? 여기까지는 잘 도왔군 이젠 진짜다 힌트 난꼭 봐주면 좋겠어? 야이씨. 아, 야 이씨 아야 이런 거못 뭐 따로 말해 잠깐만 여기까지는 잘 잠깐만 저 보이시죠? 잠깐만 날꼭 봐주면 좋겠어 날꼭 봐주면 좋겠어 널? 네? 널? 네. 아니야 동물 귀엽잖아. 아데 동물? 오리가 맞나? 아 진짜 삐까주 왔는데. 아 여기서 막 키야. 아이 아이 삐까 알려주겠니? 난 되게 진짜 사서 못 알려줘. 아 그렇구나. 내가 이따 꾸매줄게 아니야. 삐까주는 나이게 삐까주. 너는 너는. 이 종이 힌트를, 이 종이 힌트를 알수 있어? 이거 뒤뚱뒤뚱이야 아냐, 아냐, 아냐, 아니 아냐 뭐라는 거야? 몰라 에이. 아, 나 진짜 배고파, 너무 더워 여기 여름이야, 여름 그리고 응. 무슨 한밤중에, 어? 무슨 망탈줄이 나오고 있어 진짜 지금 밤이네 잠깐 몇 시야? 몇시도안나와열1 0시몇 분일걸? 아니면 열1시인가 11시? 공동체? 아, 아! 나 여기 있어! 진짜 소름! 책! 책이야! 어, 책! 책! 책! 책! 여기 뭔가 벌어져 있는 게 뭔가 수상해 갖고 와봐 비켜 봐 어? 뭐지 비켜 봐! 켜 어, 봐! 봐! 아! 장난감아씨저 봐. 아이 좀 조용히 해봐 내가 줬다. 내가 줬다고 635일 나왔어. 야 설임. 근데 아까 소리지르시 마셈이라 했잖아. 조용히 해쳐야 돼. 통 가보자. 자 이거 열어봐. 가져봐. 자 아. 내가 열게. 이렇게... 내조 내가 열어보면 저기... 안 돼. 같이 같이. 635. 635. 체크. 5. 뭔가 눌러지는 느낌. 여긴 또 뭐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구독까지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